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. 아모마에서는 뿌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, 색,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터렉서컴 어피시날리의 케미컬 성분은 뿌리와 잎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플라보노이드, 페놀산, 다당류, 타락신산, 타락사코시드, 타락사스테롤, 시토스테롤, 트리테르펜 등이 있습니다. 털액서컴 어피시날리는 이뇨, 소화 활성화, 장운동, 간 보호, 항대장염, 면역 보호, 항바이러스, 항진균, 항균, 항관절염, 항당뇨, 항비만, 항산화 및 항암 활성 등의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털액서컴 어피시날리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식물로, 어린잎과 뿌리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샐러드, 민들레 커피 등 음식으로서 섭취를 하고 있으며, 약전의 시작이었던 디머티어기어 메디카에 등록되어 있는 허브입니다. 고대부터 소화불량, 가스마리 비장 및 간질환, 간염 및 식욕부진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, 최근 현대인의 대사증후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. 과학 문헌에 따르면 간 보호, 항산화 및 항암활성이 가장 자주 보고된 의약 특성이며 건강상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식물 자원입니다.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메디컬 어브의 마시는 방법 등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어브를 만나보세요.